사랑하는 사장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연지홍계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연지홍계는요 협찬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어느 정도 홍보성의 목적을 가진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포항 이리수산 같은 경우는요, 사장님께서 직접 선주분과 직접 계약을 하셔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최상품질의 홍계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연지 홍게의 최소 금액이 한 마리당, 어, 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무려 육천 분이 넘는, 그런 단골 또 손님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당일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을 받는 걸 원칙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살 수율이 만약에 이 적어놓은 표시를 해놓은 살 수율이 만족하시지 못한 그런 고객분에게는 100% 교환도 해준다는 업체입니다. 아, 이 구매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댓글에 링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진짜 이게 아, 오좀 살이 좀꽤 찼어요 살이 한번딱 부러뜨렸을 때안 빠지는 거는 살이 좀 차서 그런 거예요 아유 와... <웃음> 크기가 그렇게큰 홍게는 아니에요 연지홍게는 하지만 이 맛에 있어서는 아우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살도 어느정도 좀잘 차있고 맛이 좀 달달하면서 짠맛이 덜해요 예. 짠기가 좀 적고 진짜 또 달달한 맛이 좀 훌륭한 하 음. 아유 그럼 아주 좋은 홍게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6월, 이쯤, 6월 7월 이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홍게는 잡히지만 살 수율은 조금 네, 그때 되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아직 이 연지홍게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월 그리고 5월까지도 제가 맛이 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아유, 아유 소주를 또 한잔 해봐야죠. 아유, 사사. 아우, 지, 개발죽도. 살이 잘 차가지고, 음? 아 조그맣게 하나씩 먹으니까, 감질이 좀 나갖고, 아. 자. 발몇 개. 같이 해서 먹어야겠다. 발 와... <웃음> 다섯 개, 한 번에. 아아 근데, 소주 한 잔만 하긴 좀 아깝다. 썸에 간장이 이쁘게 말았어. 사자. 나.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드시고 요 사이 살 드시는 방법이 이 마디를 턱 뿌러뜨라고 빼면은 살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디는 마디를 뿌러뜨지 마 마디 조금 전을 예. 힘을 줘가지고 싹 이렇게 이렇게 뿌러뜨려가지고 빼시면은 이것도 살이 나옵니다. 음. 음. 자 다시 복습 자. 요 마디 사이 네. 빼고 그리고 여기 마디 말고 좀 마디 전을 탁부러뜨려서 이렇게 아 싸자. 몸통은 하나 또 먹어봐야죠. 와우야. 몸통 속도 이 내장이 또 크림이 아주 또 아. 자, 그럼 다리도 다리지만 이 몸통 아 속에 나에메코신그 아. 힘이하면서 고소하고 아유 좋습니다. 이 몸통 살좀 이렇게 드시기 좀 힘드신 분들 가위 같은 걸로요 이개 위쪽 있죠? 음, 이쪽 부분을 싹 잘라줘요. 이 발인 쪽 부분 이딱 잘라 가지고 싹펴 가지고 어, 여기서 이 사이로 이렇게 좀 예, 발라 드시면 됩니다. 어. 아. 자, 이 프로스트를 때안 나온다. 또 다른 방법이, 이거를 빠른 힘이 조금, 압이 좀 세신 분들은 음, 한 번에 빡 빨면은 이게 살이 좀안 오죠? 빨리 들어오기도 합니다. 음. 아이고야. 아살꽉차 있는 게좀 많네. 아너너 호기심 발동. 여기 딱 빼면은 요 살을 쭉 빨면 요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웃음> 자아 아. 되는데 같이 굳이 드시지 마세요 <웃음> 이렇게 달큰한 맛이 되는게 전혀 안 느껴지네 소주를 먼저 먹고 드시는걸 좀 추천합니다 <웃음> 아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예. 자, 시 어. 아 o s g r a s o 자, 어느 정도, 어, 발을 먹었으니까, 되게 살은 좀 먹었으니까, 이제, 에. 마무리 겸, 홍게 라면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아. 이건 뭐 설명하고 자주 할 것도 없습니다. 라면에 홍게, <웃음> 라면에 개가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끝. 아. 국물도 시원해지고 아우 죽여주네 진짜 아 야참 마무리하려고 식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어그 어우야. 소주를 하나 더 까게 되네 진짜 아, 아 아어 아... 서 아... 아... 아, 여러분들 진짜 정말 기회되시면 혹시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아, 그리고 드셔보셔서 맛을 아시는 분들도 아, 한번 또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또홍게를 보내주신 어, 포항 이레수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어, 포항 이레수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